Thank you. Yeah. 미운 해 내가 넌의중입지진짜 곱도, 없이 I don't know, I don't know, I don't know. e t to n o d t t i 이별은 너무 아프지만 너 п 놓아버리겠어 아니 너를 놓 о р 어 치료하면 되지 아픈 것 о р н у к 겠 ш е р 자주 т х и 페 여기 х а м а д д 날 도착 잘 지내야 하면서 돌아섰어 다시 우리 사랑을 찾아야 해 이별을 막아야만 해 I know 사랑 e s We don't talk together 여전히는